여기 꼭 거기같은 센트럴파크 여보 아,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어? 네는데 근데 여기가 냄새 안나고 좋네 그랬지? 네 이 꽃이 무엇일까요? 꽃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. 어, 여기 정원 잘 만들어놨다. 나는 어때? 잡초왕국의 잡초왕이 우와. 정원에 놀러왔어. 뭐 마스크 끼고 얼굴 보이지도 않아 쟤는 누구야 저 동상? 몰라? 우리집 마당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? 너 여기서 너를 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와, 저 기둥 뭐야? 밤로는포르 오늘은 어 그래도 아하. 날씨가 추워도 5월은 5월인가 봐. 그렇지. 응. 저 왼쪽에 보이는 거 저거 있거든? 돔 그런 거? 아어 저게 테아트야 아니 테아트인데 그. <웃음> 자꾸 연주홀 연주홀? 응저 어. 앞으로 가면 볼수있어응 어, 그래? 저 색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어느가? 저 트율립 색깔 보라색 근데 하나가 죽었더라고 저게 다 입혔나? 당신이 몰라 저게 카지노라고? 어 저게 어. 카지노면서 어. 사우나도 있고, 저 어. 안에 어. 그래서 유명한 거야 여기 사람 많다? 어 이게 극장 구경하러 오기 전에 카지노 갔다 극장 구경하러 가라? <웃음> 야, 여기는... 이 나무 음. 되게 오래됐나봐 엄청 높지? 어응 음. 이 카지노가 어. 옛날에 그 노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? 어? 그래가지고 근데. 근데. 여기가 뭐 벌판으로 유명한 온천 온천 동네 뭐 이런 거로 유명한 거거 나름 비둘기 두 마리도 있고 옛날에는 그 우리 때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타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꽃놀이를 다녔나 봐 여기서 의자를 놓고 앉기도 하고 응. 침대처럼 상상을 응. 깔아주더라고 응. 거기서 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엔 그 카지노 다시 이쪽은 하늘이 맑아졌네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, 광, 저기, 경치가 좋아서 어. 할만하겠다. 유저적하게. 영업을안 하네? 안 해. 쟤네는 안 무서운가 봐새 박사 윤무부 선생님이 수업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러는 거야 남극을 갔단 말이야 그때 가니까 펭귄이 그렇게 많더래 그래서 아뭐 어디 뭐 BBC 같은 데 다큐멘터리 보면 걔네들이 막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자기도 그걸 찍으려 그러는데 애들이 안 움직이더래, 그래서, 그래서 윤무부 선생이 가서 발 깨지를 해가지고 엉덩이를 찼대. 그 그러니까 처음엔 막 도망갔더니 나중에는 와가지고 단체로 막 쪼들래 엉덩이 다리 이런데. 그래, 걔가 안나 걔가 좀 나. 아파서 혼났대. 바람이 서늘도하여 들앞에 나섰더니. 저 어, 산마루의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조사흘 달이 별 함께 나오더라. 별은 미네 별이며 내별 떠느게요 잠자 꼴로 서서 별을 헤여보더라 <웃음> 내가 좋아하든 빈첸초가 끝났어. 거기서 출연하던 얘 인자기. 아 어, 멋있어. 얘는 청동오리 같네. 어. 청동오리가 더 예뻐. 근데 오리가 한국에 있는 청동오리하고는 좀 틀리네. 아까 막 날라다니는데? 그래 청둥오리 날라 풀뜯어 먹잖아 근데 얘네들은 사이좋다 오리하고 비둘기하고 안 싸우네 까불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빈첸조에서 인자기 아씨 끝났어 볼게 없어 이제 근데 왜 인자기라 그러지 피초니를더 많이 쓰는데 인자기는 축구 선수 이름이 인자기였지 로마 로만가 유벤투스가 거기에 인자기가 그 당시에 로날도하고 엄청 잘 뛰는 축구선수였거든. 어. 나는 뭐 맨날 동물을 한것 같아. 아, 여기에 사자도 좀 풀어놓고 그래야 될것 같아. 네. 힘드시군요. 너무 오래 걸었어. <웃음> 잡초함은 잡초왕국에 있어야 되는데 꽃밭으로 오니까. 여기가 더 분수가 더잘 보이는구나. 응? 어. 나무도 좋고 얘 뭐야? 몰라, 나도. 오리가 부부싸움을 했나봐. 그런 것 같아. 부르는데, 뒤도 안 돌아보고 가. 삐졌어. 계속 부르는데, 따라가도, 돌아도 안 봐. 니가 니가 니 알고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새들이 막 싸우더라고 근데 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막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하길래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걔 응. 갔지?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야 살쾡 같은 거 있나? 걔 아, 다리를 건너 갔다 오는데 응. 나무 위에서 새들끼리 둘이 푸뚜뚜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였어. 그래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대니까 날아갔어. 저것들이 잡초왕을 무시하고 날아가버렸어. 어우 럭셔리하게 수영하는데?